안녕하세요 실험하는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앞에 준비된 영상 잘 보고 오셨죠? 곧 보셨으면 대충 감이 오실텐데 오늘 컨텐츠 뭘까요? 자 오늘의 실험은 B550 좋은 제품들이 품절되어가는 가운데 아시피 뭐 박교포라든지 터프, 엣지 요런게 다 품절되어 가 구하기 어렵죠? 그런 가운데 불안정한 B450을 사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신에, A520에 5600X 같은 거, 그냥 꽂아 쓰면 안 되느냐. 요거요거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월간 견적에 A520을 넣어놨어요. 왜 A520을 넣어놨냐면, 월간 견적은 대부분 컴니니를 사실 대상으로 찍는 영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B450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쓰고 계신 분,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쓰는 건뭘안 하겠습니다. 근데 신규 구매로 할 때, 아직까지 뭐 베타 바이오스 거나 정식 바이오스라도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수스 쪽에는 뭐 1번, 3번 램 슬롯에 꽂으면 이상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제가 기가바이트 베타 바이오스 썼을 때는 꺼짐 증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MSI 거 같은 경우에는 제2덱 표준 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걸본 적이 있어요 그 외에도 뭐 클럭이 조금 낮게 터진다든지 약간의 이상 증상들 하나씩 봤는데요 음. A520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증상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적어도 정식 발설 터프시온 버전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어, 불안한 450 쓰는 것보다 그냥 A520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컨텐츠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터프 A520M 플러스 그리고 터프 B450M 프로 지금 이두 제품이 제품 넉넉하게 있는거 아시죠? 요 두가지 들고와서 영상을 찍은겁니다 여러분의 앞에 준비된 영상 자세히 보셨으면 이미 결과값은 알고 있을거예요 근데 표를 보면서 그래도 좀더 자세히 얘기하면 좋겠죠 한번 5600X는 A50에도 충분한지 확인해보도록 하죠 어, 터타라 삼국지는 오히려 PBO 켰는 게 1프레임 낮게 나오고, CPU 클럭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음, 아까 영상을 자세히 보니까, 어, 부스트 클럭이 좀더 낮게 터지더라고요. 똑같은 그래픽카드 썼어요. 근데 가끔씩 약간 낮게 터지는 경우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떨어지게 나온 것 같습니다. 디비전은 동일하고, 어, 세오툰도, 뭐, 1프레임 그냥 오차 값이라 보시다. 동일하고, 메트로 엑스더스도 동일하고, 레데리도 동일했습니다. CPU 클럭이고, 어, 보시다시피, 게임 프레임이고 거의 똑같이 터졌어요. B450을 피뷰 키나, 안 키나. A520을 피뷰가 없어서 그냥 쓰나. 이거 이유가 있는데요. 피뷰는 아시아피 부하가 높아졌을 때 피뷰 이네이블로 바꾸면은 전력치 제약이 풀리면서 좀더 높은 클럭으로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냥, 피비오, 오토로돼 있어도, 소극적인 피비오는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부하가 심하지 않은 게임에서는, 충분히 올코어 부스터를 높게 유지한다는 거죠. A520도. A520이 피비오가 없다고 여러분이 안 쓰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써보면, 게임에서는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뭐, 어떨 때 차이가 나나요? 시네벤치에서는 차이가 나요. 자,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시네벤치 가면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피비 o 는 전력 제한을 해제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요, 가장 우측에 있는 게 전력 제한 해제를 한 건데, 보시다시피 얘는 200A로 EDC가 풀려있어요. 보시죠. 근데, 피비 o 안긴 450. B450. 피비오가 아예 없어서, 어, 옵션을 조절할 수 없는 a 5 1 0 같은 경우는 EDC, PPT가 둘다 제약이 걸립니다. 90A, 76W. 그리고, 피 b o 를 켰을때만 200으로 풀린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점수 차이가 나요 게이밍에서는 진짜 하나도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특별한 경우 렌더링 코딩을 하는거죠 아주 과하게 갈굴때 그럴때는 피 b 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대부분 5600X는 사실 게이밍 CPU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컴니니 PBO도 사실상 설정할 줄 모르는 컴니니 이런 분들은 굳이 B450 갈 필요가 없는 거겠죠. 좀더안정적인 A560 써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게임밖에 안할 때, 라이트한 작업밖에 안할때 그럴 때는 실제로 CPU 성능 차이가 없습니다. 저런 하드한 벤치 툴렌더링 인코딩에서만 PBO를 킬수 있는 B450이 좀더 나은 것이죠. 제가, 뭐, 이거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뭐, CPU 사용률이라든지, GPU 사용률, 어, GPU 사용률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일일이 한번 딱 찍어봤는데, 이것도 거의 오차감 내외로 서로 비슷하게 찍혀 나왔어요. 다만, 시네벤치에서만큼은 이제 전력 소비량이 더 큰, PBO를 킬수 있는 B450 쪽이 온도가 좀 높게 나왔어요. 한 20도 가까이 높게 나오고, 전력 소비량도 꽤나 늘었죠. 14W가 늘었습니다. 번외로 제가 프라임 95를 한번 돌려보니까 확실히 피 b o 에 있는 쪽이 부스트 클럭을 잘 유지하긴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프라임 95 정도의 구화를 줄수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없거든요 저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송조님 어 칩셋 간의 차이는 없는가요? A520M하고 b 4 0 m 하고뭐 칩셋 차이도 있지 싶은데 어, 그거 물어보실까봐 살짝 알려드리자면 일단 그래픽 카드 슬롯 있죠 그거에 대한 대역폭은 똑같습니다 거기 속도는 똑같습니다 둘다1 0레인 PCIe 3.0을 사용하고 있어요 A510, B450 똑같이요 근데 칩셋 레인이 달라요 이 칩셋에서 이제 남은 PCI 슬롯이나 아니면 은 USB 포트, SATA 포트 이런 거 M.2 포트까지 추가로 있다면 어 컨트롤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요 칩셋 레인이 A510이 좀더 폭넓어요 무려 두배 차이 납니다. 두배 차이 나서 요 장치 저 장치를 조금 여유롭게 달고 싶다면 은 A10이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한 보드에또 확장 슬롯이 있긴 있어야 되지만요. 그거 말고 B450 유리한 것도 있죠. CPU 오버, A10은 불가능합니다. PBO 설정도 없는데 CPU 수동 오버가 될 리가 없죠. 에, 없어요. 전력 제한 해제를 할수 없기 때문에 뭐수동 오버가 만약에 옵션이 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거고요. 물론 옵션이 없어요. 근데 B450은 아실 피 전략전 해제도 할수 있고, CPU 수동오버도 가능하겠죠. 근데, 게이밍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사실상 CPU보다는 대부분 경우 램오버인데, 램오버는 A510, B450, B550 다 똑같이 지원을 합니다. 어,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A510M이 사실상 제일 구려요. 제일 구리고, 뭐 엄청난 차이났는데 B450M 터프가 이제 상모스페이한 개씩 더 박혀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고, B550 터프는 드라이버 모스를 썼고 모스펫 숫자도 페이지가 듀얼 아웃이긴 하지만 일단 어쨌든 4 플러스 4 4 곱하기 2로 되어있기 때문에 훨씬 나은 출력과 안정성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전원부가 5600에는 의미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한 5900, 5800 정도 썼을 때나 차이 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컴니니 분들은 A550 뭐 굳이 터프가 아니라도 그 조금 더 저렴한 애들도 있죠 그런 거 사용해서 5600X 꽂아서 게임 용도로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지간면 방륜판 있는 걸 추천드리고 어지간만 또 아수스 제품 추천드립니다 왜? 어 그쪽 게좀 바이오스가 안정적이에요 어, 그럼 B450은요 B450 여러분이 바이오스 업데이트 할줄 아신다면 사셔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은 이제 버그가 좀 산재했지만 나중에 패치 패치 거듭하다 보면 b 4 0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작년에 젠투 기준으로 b 4 0에뭐별 이상 없이 잘 CPU를 사용할 수 있게 호환해주는 데까지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렸어요 지금 앞으로 한두달 정도 좀더 고생해야 될 겁니다 비슷한 시기가 걸릴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거 생각하시고 나는 진짜 손안 안 되고 뭐피비어 게임밖에 안하면 은안 켜도 별로 상관없다면서 뭐 이런 생각하시면서 그냥 쓰실 컴리니 분들은 A520도 한번 생각해보시다 그런 어, 취지에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b 4 5 0 아직 물건 넉넉하고 A520도 마찬가지로 물건 넉넉하거든요 어째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여튼 굳이 할 필요 있었나요? 라고 하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좀더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싶었어요 왜? 비용은 진짜 살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유저가 5600X 한 90%가 5600X 사가고 있잖아요 그 CPU가 워낙 또 전력을 적게 먹는 CPU고 그다보니까 보드 선택의 폭이 확실히 넓습니다 A 요구용도 한번 생각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요거는 한 3개월까지만 통용되는 영상입니다 3개월 지나서 B450도 충분히 안정적일 경우 가격 자체가 B450이 그 A510 어지간제품하고 거의 동각이잖아요 근데 품질이 조금 더 좋으니까 450 가는게 좋겠죠 한 3개월 뒤에는 이 영상 들으셔도 A510은 머릿속에 잊어먹으셔도 괜찮습니다 <웃음>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엔 CPU 가성비 비교표로 만나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영상에 만나뵐게요 바이바이